너무 밝혀졌지. 물 많이 빠졌다. 많이 찬, 찬 거지. 자기야. 어? 어. 야, 이게, 이게 수정이다. 아, 어, 로뭐 붙여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뭔 뭔데? 여기 앞에. 여기 가까이 왔다. 이게안나고 아니냐? 글쎄. 아닌 것 같은데? 안나고다 음, 아닌가? 안나고인가 백족이다. 오, 백족이다. 오. 와, <웃음> 희족이다. 오. 그다, 그다. 물도 안떴는데 아, 낮은 쪽에 있다. 어떻 해? 어떻게 해? 어? 미친거 아니야 이거? 내리자마자 얘얘 얘 봉돌에 맞았나봐 열받아서 울었나봐 수조기가 났어 <웃음> 오, 사이즈 완전 커 어떻게 키는거야 이거? 이거온나? 어, 됐다 아저 아저씨처럼 아예 큰걸 가지고 이렇게 숫자 날짜 나올 줄 몰랐지 나도 몰랐지 오 자기 이거 한 마리로 제사 진내겠는데 <웃음> <웃음> 바늘 하나는 어디 갔어? 하나 하나만 달았어 하나만 달았었어? <웃음> 밑걸림 때문에 원래는 저기가 포인트인데 음. 밀려서 밀려서 이렇게 온 거잖아 음. 그러니까 여기 밑걸림 많다고 그래서 밑바늘에도 안 달고 밑바늘에만 달았거든? 바닥에서 70cm? 추스리다 보면 어차게 무대로 던질 거야? 다시? 응. 어. 아유 캐스팅 자리가 너무 나빠 이 바다에 그거 한 마리 있는데 잡힌거 아니냐? 한 마리야 이거 되게 쏘지도 큰데? 우리 한 진짜 한 마리로 진짜 지내겠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날짜가 어, 이제는 6월 30일인가요? 아니 이거 2월 29일이구나 여기 2시 반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세팅을 한게한 한 3시쯤 되는데 바닥이다 불가사리에요 그리고 와들렘이랑 와서 꽝친게 저쪽에 코너에서 약간 우측으로 해갖고 와서 그때 꽝쳤습니다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자리가 없습니다 여튼 세팅하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대 던지고 줄을 추스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투득하는 건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안 감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팽팽해지는, 텐션 유지하는 그런 느낌이 안 생기길래. 그래서, 어, 이게 왜 그러지? 수쩍일는데 툭툭툭 하더라고요. 전 뭐, 우럭이나 왕둥이나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끌려오면서 쿡 박더라고, 밑으로. 사실은 마검포에 백족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백족이 치러 왔습니다, 오늘. 핀돌에도 큰거안 갖고 오고, 바늘도 여기 와주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놓은 거. 왜냐면 오늘 삼촌포 돌문어 가려고 했는데, 선장님한테전화드어봤더니아이선장님도 실수를 하셨더라고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갑니다 못갑니다 했는데 어? 깜빡이는 거야? 뭐네? 깜빡이는 좀들었데아 이거 저기구나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선촌포 돌문어 가려다가 안 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원투 체비 준비해갖고 오면서 이것저것 준비가 안된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접어야 되나 큰 핀돌에 그런 게 없으면 위험하니까 집사람이 좀 방파제 돌아다니면서 핀돌레도 주워다가 공수하고 자 이런거 끼울 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끼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끼우시면 이게 뭐 빠질 염려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게 날라갈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끼우시는 거예요 반대 저기요 그저 바렌토 저 앞에 부표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어디? 저기있다 네. 저거 저거 어. 있다. 저 부표가 어려운 표시 보여가지고 약간 저타를 쳤거든요 고각을 멀리 앉히고 낱개 좀 깔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저 뒷발 때문에 너무 의식된다 엑스트라 서프 33425 액티브 캐스트1050 그리고 원줄은 9합 사2루를 감아왔어요 어, 힘사 8합 6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채비는 경심 3 0 포에 두 반을 채비했습니다. 두 반을 채비해서 윗바늘에만 밑걸림이 있어가지고. 저기보다 이쪽이 오히려 더 훨씬 나가. 아니 바닥에 밑걸림이 없어. 내 기억엔 분명히 여기 저기 있었거든. 밑걸림? 어. 그냥 뻘이야. 그 혹시나 하고 마실러 온놈 내가 참. 와 입질 확실하다. 그리고 힘 엄청 쓰네. 새벽 PD. 어. 어떻게 될지. 조금 기대가 되네 있을까? 온다 또 온다 와? 뭐? 이거 불가사리 아니면 뭐가 와? 저봐 오잖아 오잖아 불가사리 아니면 박하지야 이거 어맞지 아이씨 안왔어 아좀더 기다릴걸 저 아, 이게 랜턴 좀 비춰줘 아입질왔 않는데 근데 마치 불가사리 같았어 느낌 상으로 입질이 왔잖아 이게 밀려서 한 자리가 대박 뭔데? <목소리> 뭐야? <목소리> 꼬리가 엉킨 거네 지렁이 꼬지로 돌돔 낚시하듯이 지렁이 대가리가 앞쪽에 바늘 끝에만 살짝 감춰지게 어차피 던지다보면 밑으로 내려가서 뭉텅이가 되는데 어 백쪽기는 대가리부터 공격합니다 저기야 랜턴으로 저 앞에 좀 비춰줄래? 좋아 이거 봐. 온거야? 어. 아니 내가 감으면서 음. 툭툭 치거든. 이거 몇 장쯤이면 될거 같아. 삼자는될것 같아. 자가 없으시거든. 댓글박스 위에 자 있어. 댓글박스 위에 사줘. 자꾸 입질하네. 와 이거 되게 좋다. 뭐가? 목이 안 덤벼? 이놈이아조리인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조류가세면 동돌이 굴러갈 수도 있거든 아 없어 없어 없어 아 언제까지 그냥 둬야 돼 이거 하하 <웃음> 참네 아니야, 여기, 저기 있더라고. 안 붙여도 어, 비여야 되겠다. 너무 밝혀지지. 물 많이 빠졌다. 많이 차, 찬, 거지. 자기야. 어? 야, 이게 수족이다 오, 우와. 아, 박혔어. 아이씨. 어? 박혔어. 박혔어? 빠졌다. 아, 빠 고기도 빠졌어. 아, 나 씨. 아때니까 어이 저 그렇게 뜨는거 아니야아 돌에 박혔었어 돌에 그 박혔었어? 자기야 응? 진짜 엄청나게 컸어 엄청나. 무슨... 하... <웃음> 아 짜증나 음, 여기가 포인트 같은데 <웃음> 또, 그러게?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 어, 포인트 같던데? 어 같은데? 이쪽이 포인트 같다? 어. 어? 아, 아니야 이거 지 엄청 아슬아슬하게 맞춰야겠어뭐 이랬어? 씨... 사이 밑걸리고 책 주면 그만이야 와 저거 진짜 엄청 커져 엄청 커져? 아 미치겠다 어떤놈인지 걸리기만 해봐 아 이거 뭐 작은 녀석이 자꾸 뜯어먹은 거네 이거는? 이쪽은 어. 뜯어먹은 건 저쪽은 걸린 거고 어. 작은 녀석 때문에 큰건 놓쳤네. 아, 저쪽 포인트가 크구나. 수족이 저, 포인트다. 근데 이게 음. 들물이 되면 자꾸 포인트가 옮겨져. 음. 애들을 옮겨서. 음. 아유, 진짜, 진짜 컸거든. 너무 하나 물어봐라. 아니, 너무 자책을 얻는 게없나 아닌 것좀 옮기지요. 뭐, 낚뜨고 들렸다니까? 입로 오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방을 달놨는데 뭐, 걱정이 뭐 오지. 바늘 소안내잖 방을 다뤄놨는데 환 청이 들리네. 아나 커피 마셔야지 안 되겠다 심장 떨려가지고. 어 원투가 진짜. 이 이따가 피딩 때는 어떨까. 지렁이 상태 보고 두 개씩 던질까? 아니그러기 두시터지 바늘이 없네 맞보셨어요네 예, 오자마자 얼떨결이 잡혔습니다 아이인가예 예. 아, 새벽에 나와요? 아 아까 한 3시쯤? 3시초들문때딱 예, 아, 네. 아이고 시야좋네요 예. 네. <웃음> 해물때문에 해가 안 뜰까? 어? 어느 쪽이야? 응, 응. 아 저거 새지?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웃음> 어 그렇지 마검포에 저만한 이만한 고기가 어있겠어아 뭔데? 아나참 <웃음> 박혔어, 또. 아. 아, 나 진짜. 어? 야, 이것도 털렸다. 아, 나 진짜. 아, 힘줄 없는데? 아, 진짜. 어. 내가 두 겹으로 하려고 해도 너무 위험해가지고. 아, 진짜. 우리 성격 이상하네 자식구 바늘도 없는데 어거지로 가라고 하는구만 아까 그 주운거 줄까? 두꺼운거 큰거? 어어 우 깜짝 놀랐네 진짜 어, 진짜 놀랐어 괜히 아까운 심사만 다 누리고 어 지름 껴놓은거 없어? 없어 바늘도 없어 이제 가야돼 진 가야되네 아그러니까 그게 더아쉬운거야 아까 그아두번째 거. 응 봉돌 타기야 응 야광 봉돌 던져야돼 아, 야광 봉돌? 저기도 없어 이제 이거 에휴 흐흐싼거 <웃음> 봉돌도 없어 알 낙스 가게가 그렇게 다 닫을 줄 몰랐어 키오라그 방패 봉돌인가? 실드 봉돌인데 두 종류의 쓰라고 야구 복돌입니다. 어, 이 비싼 걸? 음, 뭐 끝보이 캠이 다를 필요 없겠다. 그렇지? 축가를 해도는 없잖아. 아니 이걸로 그걸로 계속해서 축가면 되니까. 아, 축가면 돼? 되잖아. 오. 어, 안 되는 게딨어그 꺼, 바로 꺼. 어, 이거 뭐 세게 치기가 없나가지고. 아이고 슈퐁이다 이것도 어 땅에 놓고 치다가 이렇게 치니까 되게 이상해 어, 여기 미끄림 없어 어? 뭐야 잡았다 왔어. 저쪽이었네 아 가벼워졌어 어 아이씨 떨어 어. 아. 어아 확실히 퀸 됐는데 확실히 퀸 됐었는데 어? 에이씨 달려있다 뭔데 뭐야 아이고 놀래미 아니 뭐 이런 녀석이 우럭이네 잠깐 봐봐 봐봐 사이즈. 뭐, 뭐, 이런 게 입질 상호같이 해. 집게 응. 좀갖다 줘. 집게 잠깐만 나 뭐야, 이 물이 떨어지네. 됐어? 됐어. 됐다. 최대한 뺐는데. 으쌰. 응. 어? 건가? 그래. 건가? 내가 한번그동보시 어? 어때? 어, 보여? <웃음> 축이 이럴 땐 좋네. 음. <웃음> 선생님 위험하세요. <웃음> 저쪽 떨어진 거지? 아 저기, 무럭, 에러 깁질 하던데. 힘사 없어도 구합이라 그런지. 버틴다. 저기, 배 타는 사람들 근처에 낚시가게가 있지 않을까? 수조전이나 물건? 오면서 사겠지. 오면서? 사장님, 혹시 여기 근처에는 낚시가게는 없나요? 느끼 열어요. 아. 늦게 어요 외고나가 갖고 저쪽으로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도좀 느끼해지고 도잡았었는데가떨어져 갖고 갔다 왔는데 안려요바늘 어... <웃음> <쟤도> 떨어졌어요 <웃음> 어, <이거 재밌었어요. 웃음> 많이 잡으셨어요? 아한 마리 한 마리 백적이요? 네백적아 너무 맛있다 아니 백쪽이다 없어. 아유. 아, 이거 에러가 아니야? 아, 무슨 에러기 상어 입지를 해. 에러이다, 에러. 아, 나 진짜. 아, 진짜 이거. 했으니까 에러로 바뀌는구나. 복원이야? 에러이네 아, 진짜. <웃음> 아니, 무슨 에러으로 바뀌었어요? 포인트가 바뀌었나봐. 응? 음? 에 아니면, 흰사 있을 때만큼 치질 못해서 그러나봐. 조금 하다가. 가자 아 갈매기들 진짜 저게 한 잔씩 켜자 네. 커피 저게도 커피 커피 한잔 이건 뭐야 일단은 곧자 30분일 정리하니까 어, 새벽 피딩 좀 보려고 했는데 <웃음> 오른쪽에 옆에 사장님하고 조금 엉켰죠? 엉켰어 줄 추스르실 때 어, 엉킨 거 확인하고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인데도 자리가 정말 빼곡히 5m 10m 단위로 낚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건포항은 어, 평일에도 꽉 차있는 그런 터니까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방파지 꺾어진 부분 그 우측으로는 전선이 위에 없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로 지금 전선이 있는데 낚싯대가 이런 짧은 낚싯대예요 33호, 4 0 그러면 그라운드 캐스팅하시면 궤적이 조금 짧아지니까 괜찮으실 텐데 자 엉켰죠? 사장님 옆에 시는데 <웃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아니에요. 어, 개보 개보다는 손맛 좋으실 겁니다. <웃음> 저하고 엉키셔 가지고 개보 개보다는 손맛 좋으실 거예요. 그냥, 개, 그 개도 개도 다 올라와요. 여기. <웃음> 꽃게 여기 꽃게가 나와요? 엄청 네. 올라요. 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네. 그러게. 왜 에럭 두 마리 방생했어 <웃음>